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는, 어, 그, 저의 채널명 이름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어, 러블레터, 몇 번째 러블레터는 계속 지속을 할것이고요 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는 저번 40th 러블레터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제가 이렇게 한 절씩 강의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관련해서 제가 체험한 신과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애청자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50명이 됐더라고요 예, 50명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조금 노출을 잘 시켜준다는데 조회수를 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조회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저는 어 누군가에게는 저의 이 오늘도 12시 반에 이걸 하고 있는데 간만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은 유혹을 지금 물리치고 예한 주에 한번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못뭐 지킨 게 너무 죄송해서 또, 제가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굉장히 좋은 또 성경의 그 마태복음이죠. 네, Matthew chapter 13, 13장, verse 44, 44절, 45, 45절. 요렇게, 일단 44절에 우리가 좀 같이 외울, 뭐 이제는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어, 외울 그 간단한 그 부분. 밑에는 제가 44절, 45절을 CV 그리고 메시지 두가지 어, 현대 고체 스포큰 잉글리시 고체 영어 성경 번역본을 그 구절들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더 요거를 많이 읽어보시고 암기 하실 분들은 당연히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 어, 성경이 주옥 같은 어떤 구절들은 정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는 명약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마약과 같다. 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마약의 최인가 하이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하이해요. 좋은 쪽으로. 예. 뭐, 마약에 뭐, 중독되어서 막, 그 통증을 모르고 막 차에 쳐도 모르고 이런 의미를 얘기 드린 것이 아니고 제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굉장히 맑아지고 또 뭔가 충만해 진다고 할까요 또 이놀피스 peace, 이제 피스포 굉장히 평화로워 진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좀더 여유가 생기고 상황과 무관하게 상황이 힘들어도 제 마음속에 좀 여유가 생기고 예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더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 서원이 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하다 보니까 오늘 그 한국 아, 영어 그래서 그 같이 좀 외웠으면 하는 문장은 the finder is ecstatic 이라는 표현입니다. the finder is ecstatic, the finder is ecstatic. 그 발견한 사람이 finder가 ecstatic 이 굉장히 so happy, 너무 너무 행복하다. 황홀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so, ecstatic이 또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The finder is very excited. Very excited. 아주 신난다. 예, 신나게 된나 신나, 신나 있다. 이런.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 하실 분들은 The finder is ecstatic. 조금 쉽게 가실 분들은 The finder is very excited. So happy. 이렇게 난이도 별로. 아니면 세 가지 다 하셔도 되고요. 성황으로 예. 발견자. 우리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들.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음, 이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요. 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마치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treasure,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더 와닿게 얘기하면 비싸 보이니까 어, 돌아가서 sells everything 이표현 인상적이죠? 예. sells everything 모든 걸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in order to buy that field 그 field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예. sells everything everything. the person sells everything. 모든 걸 팔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 그 보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한다는 것이죠. 예. 그 4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어, 메시지에 보면 어, a jewel merchant라고 나와 있고요. CV에 보면은 uh, a shop owner. a shop owner. 가게 주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떤 펄이 진주잖아요. pearl. 진주. fine pearls, excellent pearls. 아주 좋은 그런 진주를 파는 jewel merchant. 보석 상인이 어, 정말로 정말 flawless. 흠이 없는 메시지 flawless라고 나오네요. flawless. 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He immediately sells everything and buys it. Immediately. 이 표현 인상적이네요. 즉시 모든 거를 팔아버리고 and buys it. 사버린다는 거예요. 왜? 네. 그 이유는 우리가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예, 투자한다는 게 어떻게 투가 던진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예, 투포환할 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더큰 돈을 내가 벌수 있다고 판단하면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투자 타이밍을 잘해서 어, 수익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또 투자에 좋은 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천국을 그런 식으로 신의 아들께서 사실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The finder is ecstatic. What a find. What a find. What a f i n d The find는 명사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발견이다. 예. 어, 천국이라는 것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하기에 참 힘든 신비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곳을 또 천국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신, 신이 신 어떤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신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영원히 어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 신비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저는 당연히 그렇고요 어 그러나 성경을 볼때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우리의 시,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의 그 한정된 그것으로 표현을 또 신의 아들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신비롭죠. 예, 우리는 죽음에 익숙한 존재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어,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잊고 예, 있을 뿐이지 주변에 어떤 많은 지인의 죽음이라든지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저도 천국의 디테일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모델하우스 보듯이 제가 천국을 미리 샅샅이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 익스테릭 이라는 그 단어 조금 어,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같이 외웠으면 좋겠고 여러분 엑스터시라고뭐 마약 이름 중에 엑스터시라고 이렇게 뭐 영어 같은데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 원래는 엑스테시가 황홀경 예, 황홀경이라는 멋있는 뜻입니다. 예, 마약에 취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망치는 마약의 엑스터시 마약이 아니라면 우리 황홀경은 모두가 사실 선망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ecstasy is a feeling a very great happiness. 굉장히 very great happiness로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좋게 설명을 했고요. 예, 마약을 제외하고는 어, very excited. 아주 신난. 신날 때, 우리 좋을 때 굉장히 신나잖아요. 이렇게 ecstasy라는 그 황홀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약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어, 굉장한 행복의 상태입니다. 입니다. 예. 음, 근데 천국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과 함께 나누는 영원한 사랑을 또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신과 사자,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거든요 그래서 뜻때도 없이 가끔 그냥 제가 신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어떤 때는 막 울먹이면서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제가 저스로도 신기한데 사실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연애도 했었지만 상대기 그렇게 막 진심으로 울먹이면서 감격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을까 좀 깨우뚱하거든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오래 사귈수록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멋진 영화에 그런 보면서 어,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그런 경험이 내가 있었나? 그러니까 전혀 없진 않았는데 그렇게 오히려 저는 보이지 않는 신께 제가 너무나 그 갑자기 울컥해서 어, 사랑한다고 사실은 어젠가 그젠가 했던가 최근에도 어, 그랬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에, 멋진 노을을 보고 있었나 했던가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되게 이렇게 어, 너무 좋아가지고 좀울먹이게 된다고 그럴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어떤 에, The finder is ecstatic 에, 신을 발견하고 신이 주실 그런 The kingdom of God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예, 천국,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예, 성경에서 뭐그 천국이나 이런 단어들이 예, 신의 영원한 사랑 이런 거 거의 동격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음... 그, 오늘 그것이 어떤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서 만약에 그 들어간 돈 이상의 그런 것들을 어몇 배로 그 뭐라 그럴까요? 리턴 영어로 수익이죠, 리턴이. 예. 그런 것을 어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음. 꼭 돈이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 우리에게 돈으로건 뭐 아니면 다른 보람으로건 되돌아올 때 기쁨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참 나름 정말 열심히 했던 기간들이 있어요. 예. 요즘은 뭐 그때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부족해서 저도 뭐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영어는 저가 같이 갈고 닦을 저에게 중요한 수단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생계를 유지하고 또 생계와는 또 다르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외국인들과 말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지금 홍대 크리스 가든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며칠 전에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8시에 어 그런 모임을 저희가 네 번째 가 가졌, 가졌거든요 예한달 정도 됐네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어뭐 직장인도 있고 주로 대학생들 이에요 한 명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고3 어쨌든 그 다섯 명이 이제 카페 손님으로 왔다가 어떻게 이제 친해졌어요 카페 몇번 왔었고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있어서 또 우리 모임에 이렇게 나와 달라 뭐 제가 어떤 거뭐 도와 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 거기 외국인들하고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외국인들하고 이제 정답게 찍은 사진도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근데 이 프랑스 친구들이 이제 그 모임에 계속 꾸준히 와 주니까. 어, 저는 사실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 고맙죠. 로 친해지게 되고, 예, 또그 주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why, why is love so difficult? 왜 사랑이 이렇게 너무 힘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주제를 또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수요일날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 이제 돌아가요. 한국에 한두 달 정도 이제 실컷 막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뭐 실컷 놀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돌아가서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뒤풀이 영어로 애프터 파리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그 친구들하고는 애프터 파리도 거의 계속했던 거. 그 친구가 세네번 중에 세번 나왔어요. 한 번은 날짜를 혼동해가지고 제가 날짜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바꿔서 못 나온 거 빼고는 이제 나머지 다 출석을 했는데, 그니까 이제 애프터 파리 겸 페어 페어웨어 파리라고 하죠. 작별 파티 겸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저그 20대 친구들인데, 옛날 젊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홍대 이 메인 상권에 가니까, 또 젊었을 때 저도 친구들하고 막 늦게까지 놀고 이런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두 명이 왔는데, 형제인데 두 명이 왔는데, 또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더 놀고 싶다고 그 모임에 왔는데, 그래서, 아 그래, 나도 뭐 힘들지만, 오래간만에 한번 좀 일탈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정말 막 노래방 그 수노래방 이런데 좀 처음 가본 것 같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넓고. 그래서 가 가지고 뭐 노래도 한 곡씩 부르고 밤새도록 뭐 하여튼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하여튼간 새벽 6시까지 또 다시 카페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그렇게 <웃음> 제가 얘기하면서도 약간은 좀 진짜 최근에 그런 경험이 뭐 수련회 가서 교회 친구들, 아, 교회 우리 학생들하고 그렇게 한거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진짜 뭐 수련회라고 하면 좀 너무 웃기지만 굉장히 좀 친밀감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아쉽고 그래서 그날만은 그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같이 좀 즐겁게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새벽 6시까지 <웃음> 그 다음 날에도 엄청 웃긴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제가 그래서 저희 카페에 쇼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되게 잘잔것 같아요. 이제 여 시에 이제 안 되겠다, 다 보내고 막 졸고 있어. 이제 다 가라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몇 시간 자고 또 저도 일과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뭐 재밌게 사실은 지내서 그 다음 날이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막 재미 없게 막 무슨 저기 뭐야 상사들이 있는 그런 무슨 뭐 회식 자리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 그 친구들이 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신과 사랑에 빠진 그런 과정 중에 그 서구권, 프랑스도 당연히 서구권이죠. 제가 실제 프랑스에 가서 또, 어, 프랑스에서는 그 친구 직접 현지인들을 만나지 못, 너무 잠깐 있어갖고, 그 제가 2000년도 초반이니까 되게 오래 전이죠. 정말 며칠 그냥 잠깐 파리에 하루인가 이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친구들도 서구권 출신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신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저하고 이제 다섯 명 중에 더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진, 저는 진짜 뭐 오케이라고 걔들이 네 하라는 생각은 못 하고 이제 친해졌으니까 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니 내가 일요일 날 작은 교회에서 젊은이들 그런 예배 드릴 때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를 하니 너희들 한번 프랑스 가기 전에 이색적인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extraordinary experience 될 거라고. 굉장히 평범치 않은 그냥 그 친구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웃음> 그 줄리라고 좀 그래도 저하고 제일 친하고 저를 도와주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신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도시일수록 정말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인종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줄리라는 친구는 어~ 부모님이 약간 베트남계이세요 근데 줄리라는 친구가 이제 영어 전공한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가수급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노래방 갔다가 어~ 당연히 이제 부로는 잘하고 한국말은 조금 못하는 것 같고 재밌는 중 대학 등한 그 친구는 자기는 꼭 오겠다고. 이거 친구 올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웃음> 어,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그 나이에 딸이 있을 텐데,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네. 어쨌든, 어, 또 외국에서는 나이를 떠나서 이런 친구들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코드가 잘 맞고, 또, 그 티판이라는 친구가 이제 프랑스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영어 전공했다가 이제, 프랑스어 교사.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우리말로 는 국어 선생님이죠. 아주 이쁘장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어쩌면 올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두 명은 제가 볼때 오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가 이제 그 <웃음> 줄리가 끌고 오면 다섯 명다올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대학원생 친구가 또 영국에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그럴 테니까 너도 영어로 좀 찬양곡을 준비해라. 두 곡을 준비해놨더라고요. 아주 기특하죠. 예. 저도 이제 간만에 마이크 잡고 영어로 영어 한국말 섞어서 설교를 하게 될것 같은데 이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 그런 열심히 했을 때 밤새도록 내가 영어로 떠들고 있을 때 그들과 울고 웃고 울기까지는 안 했지만. <웃음> 재밌게, 재밌는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고, 좀 또, 저는 신의 사랑,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6시에 이제 다 기운 빠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쉽다. 얘들아, 얘들아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 뭐, hey guys, 뭐 이렇게 했겠죠. 좀 아쉽다. 우리가, 어, 너희들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한 달이지만 꽤 자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옆에 이제 근처 게스트하우스가 홍대의 게스트하우스니까 이제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내가 뭐 프랑스 언제 갈지도 모르고 좀 보고 싶겠다. 근데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것도 없이 진짜 만약에 천국이 정말 있고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참 여기서 경험하지 않는 그런 제한이 없는 limitless란 단어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어 그런 우리가 정말 파티나 모든 정말 수다도 더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졸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어그 친구들 얘기를 오래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 제가 막좀 농담했어요 야 너희들은 한달막두달 가까이 있던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장가 보다 여기 와서 막 맛집도 많이 다니고 어, 그 돈이 많나 보다 막 제가 장난으로 이제 영어로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아꼭 그렇지 않다 자기네가 여기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아이돌도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이니까 특히 그 친구들 그룹이 파리에 있는 그 케이팝 댄스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에요 케이팝 댄스 동아리에요 그래서 마리온 이라고 한 명의 그 친구 리더고 춤잘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기 전에 저희 카페에서 뭐 공연, 공연을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공연 혹시 하게 되면은, 뭐 하게 되면 월요일 밖에 없는 것 같, 하게 되면 제가 녹화해놨다가 제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춤잘 춰요. 열정적으로. 예. 어, 어쨌든, 오기 위해서, 한두 달을 한국에 있기 위해서 1년 정도를 그 줄리라는 친구는 일식, 스시 레스토랑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그, 티파니라는 친구는 정말 더 하더라고요. 막, 거의 투잡을 띈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러니까 부모님 돈으로 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그 모은 돈으로 여기서 실컷 이제 맛집도 다니고, 예쁜 카페도 다니고, 콘서트도, 이제 자기들이 좋아했던 한국 아이돌 콘서트도 가고, 정말 원 없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골에도 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속초도 가고 근데 돈 없어갖고 속초에서 <웃음> 회 먹고 왔니? 그랬더니 영어 사심이잖아요. 예, 어, 회는 고사하고 거기 가서 로, 롯데리아, 맥도날드에서 먹고 왔다. 그래서 먹고 왔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예, 아, 뭐 삼촌 느낌도 좀 있고 했든가 거기까지 가서 회를 못 먹고 다니 막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간 어~ 이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음~ 어~ 어떻게 보면 그나이때 열심히 일한 모든 거를 다 정말 판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나오는 성경처럼 셀은 아니지만 그걸 다 던져서 버려서 어~ 자기가 오고 싶은 이제 한국을 오고 싶다 하면 또 홍대로 오고 싶다 그럼 여기에 다그 돈을 쏟아 넣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뭐~ 그중에 그~, 그 마리이라는 친구는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한국에선 자기 고용해달라고 저 근데 카페에서 제가 그니까 제가 농담으로 내가 너 하이어 할까 그럼 아~ 너무 좋다고 근데 진심이라고 느껴진 게 뭐~ 그렇게 프랑스가 되게 컴플레인 불평불만이 불 국민들이 많고 되게 레이지하대요 게으르대요 근데 한국은 진짜 여러분 빨리빨리잖아요 그니까 러 되게 열심히 살고 게으르면 도태되고 예. 자기는 한국 문화나 이런 게 좋대요. 어, 참 우리는 한두달 여행 가고 널널한 거를 많이 다 그리워할 텐데 예. 유럽을 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슬로우한 그런 참 서로의 상황을 동경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 그 친구를 보면서 오늘 또이 마태복음 천국의 비유가 생각난 것도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친구들이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 45절을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너희들이 천국처럼 생각했던 한국에 와서 원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아쉬워하고 떠나는 거를 그렇게 하고 맛집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보면 여기 오늘 The finder is ecstatic처럼 The finder is so excited The finder is so happy 너무너무 행복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말 최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아이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는 사실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또 그런 신과의 신을 발견하고, 예, 너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 인생, 너희가 아니죠, 우리 우리 그들이나 저희나 예,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이 사실은 정말 가장 익스테릭 황홀한 어, 발견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도 할 겁니다. 음. 여러분 어,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도 보면 은 정말 여러분 되게 구태의연한 오늘 클리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구태의연한 뻔한 스토리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스토리가 막강한 정말 재벌가와 사랑에 빠진 찢어지게 가난한 상대방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식상하고 식상한데도 또 보면 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돼요. 좀 이런 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랑인데 어, 어,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런 신분을 넘어서서 서로를 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각각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사랑이 신과 사랑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회장님과 비교해도 더큰 회장님이고 어떤 큰 손과 비교해도 더큰 손, 어떤 기업 총수와 비교해도 어떻게 신께서 거기 끼시겠냐고요. 완전히 그냥 아웃스탠딩이잖아요. 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재력과 어떤 지성과 예. 능력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성공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신이잖아요. 예. 신이 계시다면 또 성경에 얘기하시는 예.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질 그런 분이라면 아, 우리가 사실 내가 가진 움켜진 모든 것을 팔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신의 사랑이 어, 그냥 말로만 사랑이가 아니라 신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영광과 명예 이런 거를 그냥 다내 팽개쳐버린, 그냥 진짜 그거를 투자해버리셨 던져버리셨어요. 우리의 사랑 얻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의 그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게 우리를 사랑한 깊이고 강도인데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해도 그 가치가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장 큰 운명적인 사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막 신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데 제가 막 울먹이고 감격했던 게 아니 어떻게 내가 어이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인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웃음> 그런 내용 같은데 어제 유행가 이런 거 부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애절한 사랑을 했었나? 막 이런 <웃음> 그런데 신과는 제가 애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서 좀 스스로 감격스럽기도 했던 것 같고 예. 아, 요즘에 또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일수 없는 또 크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 신의 사랑으로 제가 이겨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음.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 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시점에서 하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되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면도 있고 서로 닮아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사랑할수록 우리는 달라진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 음. 어, 그리고, 그,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에요. 예,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뭐 제가 안볼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내막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구나 뭐 그것이 눈빛이건 챙겨주는 행동이건 간에 그런 커플들을 저는 가장 부럽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예. 반면에 참 보기 좀 민망한 경우는 커플인데 상대만 없으면 어, 이 사람이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맞나, 이 사람 애인이 있는 사람이 맞나, 이 사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다른 이성에게 정말 남편이 없다고 아내가 없다고 애인이 없다고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역시 제가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참 저는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너무 선을 잘 걷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저도 어, 뭐 좋아하는 사람 선을 막 넘는다고 벌써 말씀드렸죠 근데 다행히 제가 아직 짝이 없어서 <웃음> 뭐 제가 바람을 핀다 뭐 이럴 그런 자격이 없네요 저는 어, 오늘 굉장히 길게 길어지네요 간만에 하다 보니까 예. 어. 어쨌든 신과 우리의 관계, 천국, 사랑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어 제가 감격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 불안전하게 느낄 때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어떤 그 순간을 통해서 신은 어쩌면 완전한 신과의 사랑을 인간들이, 인간의 연인들이 더 갈망하게 어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서 되게 온전하고 완전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와 그러든 인간들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어, 영원한 사랑을 주실 신과의 사랑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팔수 있고 던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막 눈물이 터지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극단이 이제 신과 인간의 오늘 그 천국을 발견한 신의 영원한 사랑을 발견한 어 인간과 신의 사랑이 이 얘기를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하셨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어 다음 아튼간 러블레터는 또 일요일날 우리 그 프랑스 친구들이 과연 왔으며 올 것이며 왔다면 예를 드리고 뭐라고 할까 이런 스토리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하고 있겠네요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하여간 뭐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언젠가는 제가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뭐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모든 걸 팔아서 더 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정이 있다면 그 여정으로 여행을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서구권 지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지금 홍대로 일단 서구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뭐 홍대 쪽에 오래 있게 될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You never know. Only God knows. 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신만이 아실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한국이나 서울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신의 사랑 인도를 받아서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로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 떠나는 것이 될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예. 뭐, 바라기는 그런 거를 함께 할수 있는 저의 반쪽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이제 하여튼간 저의 욕심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웃음> 근데 저는 하여튼간 신인을, 신과 인을신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어, 또 신과 사랑에 빠진 어, 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신과 사랑에 더 빠질 수 있다면 참 재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 부담을 좀 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가장 큰것 같은데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시네요, you know, a little bit tired, but the finder is so happy, the finder is ecstatic, the finder is so excited. 자, 다음에 또뵙겠습니다 See you.